제가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 익히 했던 솔라 아포칼립스 불비가 내려와입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 지금 위에 보면은 불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나니야 보이니? 불비가 바깥에서 내리는 불비가 말이야? 어? 아니, 나는 안 보이니? 어, 보여. 너 방금 쌍시옷 했지? <웃음> 아니, 아니, 나 들었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뭔가 그. 아니, 일단은 난이 같은 경우에 마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아직 맞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생각을 한게 예전에 우리가 솔라 아포칼립스에서 왜 동물원 만들기 시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포기했냐면 너무 빡셌어 솔직히 그러니까 동물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막 천장 다 만들어야 되고 막 끌고기 너무 빡셌는데 오늘 좀 달라진 게 물량 동의로 동물을 다펄 수가 있어요 어떤 몬스터, 뭐, 동물 다 가능해? 그래서, 난이랑 같이 와. 우리가 동물원을 진짜 만들어 보는 거야. 모든 동물 다 모아 보는 거야, 난이랑. 어때? 오 어, 난 좋아. 진짜 방주 만들기 느낌으로다가. 어, 한번 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장기 컨텐츠, 약간 간단편. 음, 장기 컨텐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타는. 아, 까비, 까비, 까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야야, <웃음> 잠깐만!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안뜨거안뜨거안뜨거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어. 뛰어. 나무까지 뛰어 야 물도 사라지나봐 물 저기 봐봐 불빛대 어? 뭐어 그러네 물은 왜 저래? 근데 내 생각에는 물도 이거. 저녁에 뜨면 될거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모으다 보면 그때그때 그때 아.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네. 솔라 아포칼립스를 멈출 수 있는 조합법을 줄거래 태양이 이제 덜 뜨거워지는 거지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완결을 내봅시다 이번에는 한번 다 모아봅시다 어차피 그냥 물양동이 만들어서 그냥 우클릭으로 퍼버리면 된대 워든도 담아진다던데오 워든? 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동물원 해가지고 제대로 완결을 시켜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동물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만든 거야 난이 맞춤으로 말하자면 음...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아 뉴비 맞춤? 응응응 음, 갓초보 음, 음. 맞춤으로 음. 개몬나니 그거는 왜 외모비하잖아. <웃음> 아니 그거는 그냥 외모비하잖아 투디야. <웃음> 아 서, 죄송합니다. 사과할게. 저리 가봐. 요. 그 작업대 좀 설치해봐. 예? <웃음> 나돌세 개만 캐준 아니야 예. 그러면. 아 어, 저기 토디가 캐준데 투디한테 달라한다. 너 손에 들고 있는 조약돌은? 이거는 내 거야. <웃음> 내가 그거는... 다시 뺐다시. 오늘도 난장판이고 뭐. 아. 해뜨기 전에 빨리빨리. 그래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우리, 우리 사이좋게, 맞아. 그래, 그래, 어. 우리, 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맞아 맞아 싸우지마 이거 진짜 어? 자꾸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금쪽같은 내네 새끼 운영해버릴거야 나는 오은영쌤 섭외해버려 야 좋다 배고파 뭐랬다고 <웃음> <웃음> 어, 그러면은 아깝지만 동물을 한번 잡아볼게 맛있는 걸로다가 이거 근데 아빠 컨텐츠2 아니지? <웃음> 아니야. 나 나도 하고 있어아 나도. 하고 있어. 어, 나도 지금 나무 열심히 캐고 있어. 어, 뒤야지야뒤뒤야지뒤야지 그래, 야, 데, 데, 돼 돼지다. 돼지다. 텟텟텟텟 <웃음> 대져버려. <데, 데, 웃음> 아니야. 생으로 고기 먹지 마. 육회 먹지 마. 아, 배고파서 못 뛰는데 어떡해? 좀비를 죽이면 되지. 그럼 죽여 줘. <목소리> 여기 초보나니 <웃음> 아니 아, 저... 그 좀비 죽여가지고 김치 먹는 거그 생존 기본이 안 돼있구만 지금 나니가 그니까 러 여기 연어 있다 연어 죽여버려 연어 먹어? 연어 개맛 연어 먹을 수 있어 연어는 회로 어, 어? 먹어도 돼 얘들아 나도 어, 죽어 얘들아 아 얘들아 어? 얘들아 나도 죽어요 나 아, 뛰지마 난안 죽었어 <웃음> 어? <웃음> 어 됐다 나니야 어? 내가 죽는다고 난안 죽었어가 아니고 <웃음> 내가 죽는다고 <웃음> 어야 애들아 해 뜬다 야! 동튼! 예, <웃음> 야야야 난이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웃음> <웃음> 아 난... 어! 제 깨빈 도죽었다미절로나 <웃음> 집에서 가까워 나는 내 아이템 갖고 올테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 어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공간 있는데? <웃음> 아직도 못 뛰어? 이것도 <웃음> 아니, 먹어 아야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야 진짜 해 뜨는데? 야 밝아지는데? 쏘라 <웃음> 돋댔어 아, <됐어>. 가자 야 <웃음> 어? 난이야!!! 어어 <웃음> 어, 어, 아, 아, 아, 아 미안해 콩기야 <웃음> 집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야 들어가 어디든 들어가 들어가 해들. 야 근데 야이 자식들 웃기는 자식들이네. 야 집에 나한 명만 온거 알아 지금? 야이 자식들 봐라 다집 나가가지고 아, 그래 나만 있네 그냥. 아니 어디긴 어디야 집이라니까. 근데 밤에. 이 정도면은 우리들이 이, 이 여기서 철 패고 다해서 집 살리러 가면 될거 같은데? 근데 집을 꼭 살려야 될까? 저 이놈들이? 그치, 우리 둘이 <웃음> 살아가는 것도... 아, <다> 아니야, 외로 <웃음> <웃음>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지 말랬어. 그래, 둘이 살으렴. <웃음> <웃음> 이 기회에 아니야, 출가를 아니야. 시키자. 둘을 우리 저들을 하 해줄까? 잘못 생각했어. 쟤랑 둘이... 쟤랑 둘이... 이 새끼야, 뭐라고? <웃음> 어? 나니야 내가 고기 구워놨어, 고기 먹으려 아 그치? 렇지 아, 우리 그... 있는 쪽에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오, 물도 있고 지금 물이 있어? 어, 아, 물도 음. 있고 철도 있고 그래, 철은 아직 없어 아 그러면 문소의 철도 아, 있는 철이 없다고? <웃음> 철도 있고 그랬다가 철은 없어는 뭐야 지금? 내가 <웃음> 말이 잘못했어 여기 <웃음> 이거 시꺼먼 <습검한> 거 있어 <웃음> 석탄 석탄입니다 진짜 맞아, 철이 맞아. 없네 와 어? 어? 여기 동굴 짱 커! 아 거기도 커? 여긴 어때 연비야? 어. 어때? 여기 일단 나 아, 일단 석탄 캐고 있어 오케이. 내가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어, 너, 나도, 너도? 어너 어. 야맹증 있니? 나도, 나도 나 어두운 거못봐 뭔가 우리 크루에 뭔가 저중가 여자 멤버는 밤에 눈이 안 보임 어? 케빈님! 응? 절스가 타요! 절세도 남으니까 <웃음> 이거 타서 없어진 거야? 에? 아니요, 화로에 타요! 어! 고기다! 야이 쌈! 이 <웃음> <웃음> <얘> 미친 번냐 뭐. 우리 저기 가지 말까? <웃음> 우와 대박! <웃음> <웃음> 우와 딱 하나 구워짐! <웃음> 야이 <얘> 미친... 우와 <웃음> 아, <웃음> <웃음> 이... 이 새끼 뭐지? <웃음> 우리도 아, 여기서 철 진실... 캐가자 그냥 좋았습니다. 어! 전역 돼야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 생각해도 여기 밑에 동굴 되게 큰거 있거든? 철곡갱이 만들었어? 어, 저기 있어. 연비는? 벌써? 어? 아니? 나 돌곡갱 일단은 올라가자 그럼 투디야! 음, 네. 네. 나 빵밖에 없거든? 네나한 대만 때려봐 어, 어. 아니야 아니야 해안 잤어 아해안 잤어? 그럼 기다릴게 방 응. <웃음> <그럼> 뭐지? <웃음> 근데 우리 집이 아닌데 여기? 집 맞아 침대에 누운 적이 없잖아 <웃음>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하지마 어? 어? 어? 여기 어디지? 지금 나가면 왠지 슬슬 또 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해지는 거 봐줄게 아직 아니야 좀... <웃음> 내가 계속 봐줄게 그걸 꼭 몸으로 확인해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걸까? 왜냐면 계속 집을 못 찾고 있거든 <웃음> 근데 방금 화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놓고 왼쪽 위에 연비 이름표가 있는데 아 그래? <웃음> 연비가 길치구만. 어? 나 길치야. 쟤는 내비봐도 길못 찾아. <웃음> 나도. 어, 아 여기다 여기다. 너도 길치야? 너도 길치의 야맹증이야? 난 나도 길치야. 뭐지 저주가 <웃음> 있네. 어 해졌다 해졌다 해졌다 해졌다. 해졌다 해졌다 해졌다. 아내 내비용할게. 아니 근데 <웃음> 어. 연비는 불타 죽으면서 확인으면서왜 <웃음> 이거 <웃음> <웃음> 빗소리 봐서 <받아> 느려 소식이. <웃음> 어해진다 해진다. 형, 형. 와. 형 뒤에. 형, 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저기 저기 저기. 저, 저, 저. 아니, 난이야, 저기, 안 돼, 안 <웃음> 난이야. 안 올라가도 돼. 안 올라가도 돼. 난이 안 올라가도 돼. 안 올라가도 돼. 어? 나나 아, 어, 여기 있어. 아, 어, 그래. 어떻게 여기.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어. 야, 여기 물이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야, 여기 물을 살려놨네. 어 아니 여기, 봐 여기, 여기, 도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가... 아 수중 동굴이 있구나 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아니 <웃음> 언니 철이 철철 업적이 떴잖아 아 진짜 어디에? 채팅창에 어, 그게 떴나봐 <웃음> 업적이 아난 나갔다 와서 못 봤어 아 그랬나보다 <웃음> 어아 여기 나 아, 개수, 아니, 아니, 개수도 써도 돼, 써도 돼. 몇 개인지 알아 일곱 개야 라니야 맞아. 그러면 일단 철국갱이 하나에 양동이 하나를 만들게 어때? 오케이. 좋아 그러면 다음에. 나는 나무를 좀 캐올테니까 돌... 돌... 돌대가리야! 아, <웃음> 아, 생각이 멈췄어 그냥! <웃음> 돌... 돌 도끼. <웃음> 돌... <웃음> 연비야 우리 말을 쉽게 하는 연습을 하자 돌, 나무 자르는 거라고 얘기해봐 돌로 나무 자르는 거 주세요 돌로 나무 자르는 거 주세요 좋잖아요 방금 <웃음> 일단은 가서 내가 소를 잡아올게 알았어 나는 돌로 나무를 자르고 있을게 구석기 시대 같은 건가 지금? <웃음> 주먹도끼 쓰고 있는 건가 주먹도끼? 그럼 내가 철을 캐올게어 좋습니다 우와. 그럼 나는 집에서 집을 관리하고 있을게 <웃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아니야 저거? 핫도그가 <웃음> 그러니까 맞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자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초지는 뭐해? 나무캐러 왔잖아요 나무케러 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웃음> 왜화내고 예? 그래요 뭐하러 물어봤잖아요 아까서 자 저를 의심하잖아요 아아 가 있는걸 어떡해 야 무슨 종가가 있었어요 대분해요 <웃음> <기분이에요>. 안그럴게요 흐흐이독해지네요 <웃음> 화내지 네, 마세요 네.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얘들아 소 잡았거든? 야 오늘밤 네? 안에 두번 왕복하면은 우리 소고기 이제 먹을 수 있어 잘하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해도 돼어 일단 넣을게. 아 근데 나니가 저거 길게 아 만드는 거 좋네. 길찾기가 참 쉬워졌어. 캐비님? 왜 왜? <웃음> 왜? 양 있어요. 양? 나 지금 소 들고 가는 중. 저. 소두마리. 우리 스테이크 저... 먹어. 에 해뜬다, 투디야. 양 어떻게? 아 몰라. 타겟 랩도. 타겟 랩도. 얘들아, 잠깐만. 어? 얘들아, 나한테 지금 철곡갱이랑 지금 철장동이 다 있어.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디든 들어가 안 돼. 이러고만 있어. 그도 되지만 고깽이 난데. 내가 고리고 집에 오면 집못 들어와. 내가 살짝 봐 줄게. 아다 뭐라고 이새들아 아줌마 <웃음> <봐준다고> 그랬어. 음. <웃음> 네. 예, 네. 음. 이 선생님 지금 지하에 내려와 봐. 오케이. 지금 지하 내려 소만 두고 지하 내려갈게 아니 우리.. 어? 어? 어? 어? 어왜 어, 어? 여기.. 아니 뭐하는.. 야 우유가 뭐하는... 켜졌어 뭐하는... 아니 뭐하는.. 아 여기 안에다 해.. 당황해서 소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우유가 나오더라고 <웃음> <웃음> 아무튼 어. 난이가 내려오래 내려갈게 그래, 그래 내려와 내가 땅 파놨잖아 그래. 근데 누가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에 물을 이렇게 뿌려놨을까? 어,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방금 그 실수 이제 끊었어. 끊어서 물 끊었어. 아! 물 타고 내려가자. 여기가 엄청 어? 여기 뭐드티 아니야? 아니야 당장 올라오도록 해. 아니 내가 동물원을 만들자 그랬지. 내 묘지를 만들자 그런 게 아니잖아. <웃음> 아니 아우지가 뭐든 또 양동이 담을 수 있다 그랬잖아. 담을 수 있긴 해. 맞아. 담으러 가자. 야. <웃음> <웃음> 담궈 주고 싶냐? <웃음> <웃음> <웃음> 조용히 가면 근데 어... 야잉! <웃음> <웃음> 이렇게 오면 안 된다, 다. <웃음> 야, 진짜 비상. 아 그래? <웃음> 야, 나 진짜 <웃음> 죽어. 얘들아, 나 예? 청아 <웃음> 앞에 어, 안 보인다, 야, <웃음> 청아. 야, 청아 <웃음> 앞이 보이지 않.. 청아청아청아 <웃음> <정아! 태어났다. 정아! 웃음> <웃음> 앞이.. 아니, 와 태어났다! 야, 워드를 이렇게 된 이상 납치한다, 오케이? 아니, 아니 납치.. 납치로 다고 아니야, 내가 물량 동의를 줄 테니까 아, 어떻게 한 번.. <웃음> 네, 아버지! 어, 어? 그러면 야! 어, 어, 그래 이거 다 받아봐 어? 진짜로? 내가 갔다 올게 아, 이러면 내가 뭐가 돼나니 근데.. 이미 시켰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받아봐 아버지 그.. 물량동기 줘봐 진짜 가? 해내는 거야? 응. 어 해내는 거야? 가보는 거야 턱도 안보여 어? 아씨 어 나니야 일단 아닌 거 같애 일단 올라와봐 나니야? 잠깐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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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이거 봐. 뭔데 어디? 누고 어디 있니? 겁나큰 동굴이잖아. 나 이렇게 큰 동굴 처음 봐. 이야, 야 이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아니면 오. 얘들아 이거 한번 그냥 다 같이 내려옵시다. 일단 집에 잠깐 맞아. 갔다가 어때? 한번 하자. 어, 개 주구만입니까? 아예 친목도 다질 겸. 아 그런 적어도. 것이요? 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워든을 어, 한번 잡아 봅시다 쭈디한테 그... 너도 걸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버지! 내가 애들 데리고 갈게!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거, 거기 있어? 어! 내가 데리고 갈게! 어 너... 너피 없었구나? <웃음> 이게 내 건가? 으 와... 망했어. 가자 다 <웃음> 음. <웃음> 가자. 같이 가자 다시. 지금 내려가면 체크 아이템 복구 가능. 어 오케이 고고고 안고. 아, 고고. 빨리 빨리 내려 우정과 신뢰를 쌓으러. 맞지 맞지. 빨리 내려와. 나야 근데 길다 기억함? 아 그럼 그럼. 오케이. 믿어버김난이야 응. 체크인을. 아 따라. 벌써 끝났어. 얘 벌써 못 찾았어. <웃음> 아. 아니 여기로 내려오는 길 맞는데? 아니 거기 아니고 그 중간에 갈림길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 거기 아니고 일로 여기 이게 속임수야 여기야 여기 아, 아 누가 이렇게 닦아놨네나 진짜 알고 있어 나만 믿어 왜 대답 안해줘? 어 아니 아니 나 지금 여러님 뭐라고요? <웃음> 난 저들 을 믿지 않으라고요? 넘벼. 넘벼 어떡하지? 아, 지 따라하고 있어. 잘 따라하고 있어. 진짜 같지? 어, 어. 아, 일로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 또. 어. 얘로 내려갔어. 어디자. 어, 오, 오, 맞아. 근데 길을 이렇게 누가 막 아, 뜨고. 어, 나. 얘 <웃음> <웃음> <웃음> 예? 저기 그 예? <웃음> <웃음> <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몸 긁을 잘한다. 어, 근데 아버지 우리 여기로 올라온 게 맞았거든? 아 그래? 어, 어 여기다. 어? 아버지가 올라가고 있는. 아 맞아, 여기. 여기가 맞아? 어거기가 맞아. 어 여기 횃불도 꽂혀 있어. <웃음> 맞아 맞아 여기야 아버지. 어 횃불이 꽂혀 있어? <웃음>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진짜 맞아? 진짜야 여기야 여기야. 아, 알았어 갈게 여기. 맞다 찾았다. 아니까 맞잖아 맞잖아 봐봐 어? 맞아 맞아 일로와봐 <웃음> 아버지 템 찾았어? 템 지금 찾으러 가는 중 음. 있을 거야 근데 없어지진 않았을 거야 벌써 맞아 맞아 거기 있던 것 같은데 나 아, 근데 나도 철곡갱 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철곡갱 없지 안 되지 야, 철이 없어 나 돌곡갱이라도 하나 주면 안 돼? 그... 어... 내가 폭사를 하긴 했어 폭사를 해도 있을거야 그렇지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서 죽질 않았었나봐 사실 난 죽은 적이 없는게 아닐까? 맞아 아이템을 사실 잃어버린 적이 없던거 그래 거지. 아이템을 내가 맞지, 맞지. 어 잃어버린 죽었지. 적이 없었나 다 아이템을 다 잃어버렸던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거지? 아니야 아니지 아니, 죽은 적는 거지 어어 <웃음> 여긴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안쪽에도 근데 다이아 있게 생기지 않았냐? 잠깐만 가볼까. 역시 다들 무력해. 원래 워든 지역에 원래 다이아가 진짜 많아. 아 진짜로? 맞아. 그래서 주변만 돌아다니도 다이아 한 세트는 캐 걸. 한 세트? 진짜? 근데 나니야너 어. 그냥 이거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아. 어. 지금 우리의 마크 경력이 우수하죠. 아니 근데 난늘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빈님 그래? 네. 어. 여기 와야 돼요. 이거 와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왜 뭔데? 사유가... 그 상자가 있어요. 빨리 나 혼자 손도 안보이아 아, 어. 어. 아 좋아요. 일단 다 집어넣어. 어, 근데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예. 네. 이스폰너는 사실 횃불이 옆에 있으면 스폰을안 합니다 어? 그거는 알아요 예 <웃음> 나도 나도 내가 아, 집 가는 길도 발견했어 어 그래 여기 여기 다 어? 여기, 나... 나... 어, 잠깐만, 워든 여기 나온다, 워든이 뭐야. 나오는 곳이고 <웃음> 여기가 이미 나와있던 곳이야 아까 어? 야 이거 근데 벽 뒤에 있어서 음파 쳐맞아 여기 있으면 근데 여기긴 한데 이게 벽 어? 워든 나왔다 아 어딘질 지 알아야지 근데 잡지 야, 벽 뒤에 있으면 이거는 우리 아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있어봐 이거 워든 별세 맞는 거든? 그러면 숙이고 있을게. 너 워든에 대해서 되게 새박하게 하는구나. <웃음> <맞다>. 아니 나니가 <웃음> 아주 워든 <워드는> 박사네. <웃음> 맞아. 아니 마크는 초보띠, 워든은 박사요. 근데 이거 캐도 돼? 나니 캐면 안 되지? 어, 캐면 안 돼. 워든 박사네. 내 앞에 있는데? 비수리 앞에 있다는데? 그래 그래 거빗소아 거기야 그쪽이야 근데 수그리 해봐 수그리너 음파 맞아 나 아까 거기서 맞았어 이거 이미 걸린 사람 어그로 끌려서 수구라도 소용없어 아 그래? 그러면 빗소리 어, 어그로 끌린건가? 어 맞아 그러면 지금 어드를 찾으면 되겠네? 내가? 나 가운드 아아아아아아아나 <웃음> 앞에 안보여 나 안보여 나 지금 가고싶어요 어 어두워 하지만 하지만 잡고 싶어. 만나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만나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아 어디 찾 어디냐? 아버지 이별. 아버지 여기 아래 어디 있잖아. 바로 아래 담아. 응. 어야 이거 근데 왜 아니 아니 왜채채안 담아지니 기다. 자 기다려봐. 줘봐. 어, 어딘 잡어 어. 어딘 잡았어. 어. 또어머 비... 어, 어머. 어난 어머, 집에, 집에, 집에 갈래. 어어나올어올라어오어 어,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어, 또또 어디 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어 왔어 어 와 워든을 잡았다 워든을 잡았습니다 우와 나무도 자랐다 이거 봐봐 체캐비 나무도 자랐어 와와 나무도 자랐어 야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그새 그 누구지? 하.. 파랑아 나 감자 줘봐 빗소리.. 파랑아 나 감자 줘봐 <웃음> 야 이건 진짜 충격북 실화냐 <웃음> 야 이거는 어 이거는 좀충격인데 <웃음> 파랑아. 쫄림이 아, 아, 진행온 인연. 파랑아. 빚게 파랑아. 빚지지마. <웃음> 아, 아. 우리 그냥 색깔로 불... 나 이제부터 노랑이 할게. 금럼 <웃음> 분홍이야. 아, 그러면은. 난희는 흰아. 난아 미안해 어. 그거 물어보고 싶다. 난이 네. 성이 뭐야? 성? 성 공개 가능? 근데 내 성이 응. 내 주변에 잘 없어. 아 그러면은 얘기면 안 돼. 어? 맞아 맞아. 나 근데 무슨 성인지 알아. 아? 아 저분 망심. 망망이. 맞아. 걸렸어. 아망심면좀 그 흔하지 않네 진짜. 그니까. 여기 왜 파? 백캡이. <웃음> 어 아니 난이가 여기 하고 있길래. 내가 잔디 일부러 여기. 다 깔아둔건데 그거를 다깼여기 어, 내가 안그랬어 이거 여기들 여사라 야씨 여기서 <웃음> 야 여기서 나를 손절을 탁 쳐버리네? 야아 진짜 나니야 너 진짜로 잔디 캘려고 여기 가잔 퍼지게 하려고 막 했는데 야아 니 애들...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알았어 비 쏘라 <웃음> 다시 퍼뜨림 되잖아 뭐, 하루 이틀만에 퍼지는 것도 아니고 오, 옆에서 있네 그냥. 그리고 어, 옆에서 개조 할동하궁시렁 거리고 있는 그래도 하나 바로 퍼졌다 물론 아까서는 한열개 정도 있었지만 야, 저... 여기 딱 있었는데. 나 이거 다 캐버릴 거야. 너 캐도 돼. 아, 이건 캐도 <웃음> 되는 거야? 둘러 <몰라잖아>! 잡라 <웃음>